안녕하세요. 멸치 탈출 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헬스장 처음 갔을 때 해야 될 상체 운동 딱네 가지에 대해서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이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멸치 탈출에는 진짜 이만한 운동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보 때도 할수 있는 운동 네 가지 딱 선정해서 포인트 딱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는 게첫 번째. 푸시업과 벤치 프레스 같은 거. 헬스장에 가면 체스트 프레스 머신도 있고요. 자두 번째. 그럼 밀었으면은 이게 당겨야죠. 시티드 로우. 벤트 오버 바벨 로우 노를 젓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피바 로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 당기는 세 번째 운동 바로 턱걸이 턱걸이랑 비슷한 운동이죠 레플 다운 네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위로 미는 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나 덤벨로 이렇게 프레스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미는 거였잖아요 미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벤치프레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세요 벤치프레스보다 초보자가 꼭 해야 될 운동은 푸시업입니다 제 채널에서 정말 푸시업을 많이 강조했어요 를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바로 푸시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푸시업 할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 그냥 내려가요 음, 그냥 내려간다고요 그냥 팔만 내려간다고요 차이를 잘 보세요 그냥 팔만 내려가는데 여기 여기 어깨가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벌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벌어져가지고 여기 가슴이 이렇게 쭉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찢어진 상태에서 쭉 이렇게 밀어내시는 게 푸시업이에요. 이것만 잘하셔도 여러분들 푸시업 연습하다 보면 벤치프레스로 바로 완성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이제 밀고 이제 당기기 있잖아요. 당기기. 바벨로우가 되게 좋은 운동이긴 해요. 근데 벤트 오버 바벨로우는 숙인단 소리예요. 어, 제 PT 회원분들한테는 시키는데 허리 부상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티드 로우를 추천드립니다. 시티드 로우는 이것도 포인트가 아주 심플해요. 많은 분들이 또 가동 범위를 생각해서 그냥 냅다 땡기고 그냥 팍 놔버려요. 그러니까 당기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길 때 넘어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넘기셔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아마 광배근이 그냥 여러분들 맨몸으로 지금 바로 시엘이 당기셔도 바로 광배근이 딱 집힐 거예요 인형 뽑기에서 그 인형을 이렇게 딱 조리해 가지고 이렇게 인형을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인형을 안 잡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건 돈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배근도 마찬가지예요 광배근을 이렇게 시엘이 잡았으면 딱 잡아가지고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끌고 나오기가 처음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느낌이 느껴지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빼버린다는 거죠. 유튜브 상에서 등 운동하는 거 보면 멋있거든요. 보면 막 쉐리 막 이렇게 쭉쭉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되는 데까지만.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는 데까지만 일단은 뽑아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천천히 나중에는 길게 뽑다가 광배가 늘어날 때 이렇게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은 딱 넣어서 이렇게 깔짝깔짝이라도 하시면은 정말 등이 부어오르는 느낌, 뭔가 등에서 이렇게 광배근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느낌, 그 느낌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자, 당기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근데 턱걸이는 솔직히 초보분들이 하기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당장 이거는 때려치세요. 당장 때려치세요. 너무 강력한가? 턱걸이 말고 어깨가 안 다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운동은 레플 다운입니다. 자, 저로 가시죠. 저는 초보분들한테 반드시 언더그립을 시켜요. 이유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통 오버그립으로 많이 잡으시잖아요 근데 오버그립을 하면은 이게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초보분들은 앞으로 어깨가 많이 말려 있다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어깨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등 운동은 이게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 이게 앞에 운동이 돼요 앞에 운동 그럼 어깨가 계속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운동으로 만들려면 어깨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근데 오버그립은 처음에 넘어가는 기능이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게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이렇게 어깨가 넘어간다고요. 넘어가니까 훨씬 더 쉽게 등을 먹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언더그립으로 먼저 어깨에 부상 걱정 없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차차. 오버그립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등 운동도 보세요 이렇게 잡으면서 빼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땡겼잖아요 그럼 땡겼으면은 그냥 빵 풀어 버리는 게 아니라 잡고 쭉 이거를 이 인형을 딱 잡았으면 쫙 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을 때까지만 갔다가 다시 먹으러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하시면은 정말 등에 뭔가 이게 경련이 일어나는 그 느낌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초보분들도 싹 가능합니다 진짜 진짜 가능해요 응. 자 이번 네 번째 미는 거 프레스잖아요 프레스 이 많은 분들을 PT시켜 본 결과 이빈바 바벨 봉을 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이게 헬스장에서 민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볼을 쓰면 은좀 있어 보인다고요 뭔가 저 사람은 뭘좀 안다 약간 이런 느낌 풍기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딱 준비를 해 줍니다 네, 준비를 해 주고 자 무게는 적당한 걸로 무겁게 들다가 막 자세 막 이렇게 하면은 바로 초보 티 나니까 딱 앉으셔가지고 여기서 딱 잡습니다. 자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버 그립으로 하면은 어깨가 좀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초보분들 라운드 숄더가 심하신 분들은 이 그립으로 이렇게 쭉좀 밀어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엉덩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네, 네, 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거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진짜 엄청 힘들어요 이거를 근데 왜 여기 시키느냐 초보분들 생각보다 코어를 못 잡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여기에서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죠 여기서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면은 그 코어를 더잘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위에서 프레스를 하는 거 정말 강추합니다 이거 한 다음에 조금 적응했을 때 여기로 가보세요 개잘 돼요 진짜 이 코어를 밸런스를 잡는 능력을 기르시면서 여기로 가서 하셔라 그리고 그게 조금 숙달이 되면 바벨을 들고 밀리터리 플러스로 하셔라 자 이렇게 오늘 네가지 운동을 말씀드렸는데요 아 진짜 이것만 해도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카페에 2분할 루틴 상체 하체 상체 하체 준비를 해뒀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운동을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진짜 요거만 해도 여러분들 멸치탈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운동들이 사실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디테일한 자세는 계속해서 뭔가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멸치탈출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